어? 나이 보여줍시다. 5,000원 감사합니다. 아이고, 뭐 때리기. 때리기가 뭐하다. 야, 잠깐만. 야, 잠깐만. 자, 잠깐 하나도 못 먹었죠. 웃지 마. 못 먹을 수있대 아유, 일단 실버를 가야돼 실버에 거실사람 또 있어요? 실버에 구독권 20장 건다고요? 실버가 타이밍에 구독 끊어야 된다고 야! 새끼야! 내가 골드가면플레로 도망가겠다고? 아니 왜 나랑 같은 티오에 있는 게 그렇게 싫으십니까 여러분? 내가 실버 되면 노를 지운다느니 마느니 그런 얘기도 있는데 나를 이렇게 같은 티어 있는 게 그렇게 불편하세요? 따라잡히면 롤지른다고어 <웃음> 아, 왜? 같이 만날 수도 있잖아 나랑 만나면 패작을 한다고? 인성 쓰레기네 <웃음> 아! 어? 아풀 쓰지 말까 쓸까 고민했는데 아 괜히 썼네 아 답답해가지고 와. 아 화난다 진짜 <놀람> <놀람> 아 저거란 죽네아 진짜 와.. 저게 안 죽네.. 공어중에한 마리만 더 있었어도 잡았어 저거.. 아.. 한 마리라.. 한 마리라 안 됐네.. 들어와! 헬로아 야! 킬 주지마! 킬 주지마! 킬 주지마!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아, 아니잖아, 이거잖아. 아, 저거잖아. 야, 넌 집에 안 갔어? 와. 아, 너왜집에안 갔어? 아니. 기껏 구해줬더니 집은 앙은 차안 가고. <웃음> 그래도 와주러 오는 놈들이 하나도 없네, 씨. 아. 아니 여기서 몇, 몇, 몇, 몇 되게 오래 싸웠던 것 같은데 너네 뭐했어? 얘안 죽었으니 다행이긴 한데 눈에 보여서 짜증 났을 뿐이에요 조용히 하세요 저 딸피로 내 눈에 보였으니까 안돼 바텀을 가져야 될것 같은데 진짜. Nope. 안돼! 아, 9초, 7초 망할! 아, 제좀 잡아봐! 왜 자꾸 저렇게 남냐? 와, 진짜 미치겠네. 미치겠네. 나, 저발, 아, 미치겠네. 아, 저말독같지 너렌 <웃음> <로렌처! 웃음> 아, 키우지마! 아! 정말! 어 리본이 앞에 처리할 때뭘 해야 되는데 나 때문에 아니 진이 물렸어요. 내가 물린 게 아니야. 내가 죽어줘서 알파를 허용했다고? 아니, 그런 게 어디 있어. <웃음> 네, 먼저 아 주... 아니 어차피니까 근데 물린 건 쟤들 왜 내가 먼저 죽었어.